이분들이 여기 시장에서 유명하신가봐요 아니에요 안유명하세요? 저 예뻤답니다 아 그래요? 이 어. 이이 <웃음> 와 너무 잘하시네요 어때요? 네 좋아요 멋있어요 어때요? 아유 멋있어요 한번 더 해주세요 한번 더 와이거 와이거 엄마 와이거 엄마 와이거 이와이거가 이때 엄마 와이와이 와이거 와이거 와이거 아, 잘하신다. 이제 끝나셨어요? 이제 자제에 앉아 계세요.